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달에 생일이었는데 선물 받은 것들을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 하면 개봉하려고 계속 묵혀두고 있었거든요? 이제서야 개봉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거부터 두개 놓고 오! 이소 핸드크림입니다 첫 선물부터 제가 좋아하는 게 나왔어요. 이솝 핸드크림. 이거는 아마 박시 집안의 편집자님 홍브로가 보내준 것 같아요. 홍브랑좀 친한 사이인데, 또 센스있게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고습니다 너무 내 취향. 짠! 클리코터 모자예요. 오, 이거 너무 좋아. 요. 짝. 아, 잘 썼어. 나잘 쓸게. 이걸 쓰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뭘까? 텀블로 배우 장민욱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알게 된 사이인데, 진짜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오빠인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오템바디미스트예요 바디미스트. 감사해요. 오! 바이에레도의 바디로션. 감사합니다. 다음 동물은, 어, 이솝이다, 이솝. 짠! 짠! 이거는 핸드워시! 이거는... 이것도 제가 딱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팝토리에 진열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비싼 거를 이렇게... 또 언니 감사합니다! 진열님은 성인군자 나도텔에서 진짜 너무 착하세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리액션이 너무 웃겨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해요 비타민을 선물해주셨네요 어, 박씨 집안의 유진이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제 어, 건강 챙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게 다음 선물은 모자다 모자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딱 제가 좋아하는 색조합이에요 맞았습니다 어, 약간 이 진짜 얼굴이 작아 보인다 이거 이거는 제시인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너무 진짜 늦지 않아. 하지만 오늘은 이 모자를 쓸거지롱 네. 다음 선물은 오 이거 너무 예뻐요 아집 안에 편집장한명더 있어요 마띠라고 마띠가 이렇게 예쁜 걸 선물해줬어요 띠는 되게 진짜 하고 진짜 아예 뭐야 왜 이렇게 안 착한 사람이 없냐 다 착해요. 또듬직하고 일도 잘하고 또 건강도 잘하고 이런 센스까지. 아 센스. 마피 너무 고마워. 진짜 잘 쓸게. 이제 이렇게 큰 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뭐가 들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 아! 뭐야? 아, 수수께끼 수 자, 춘식이 됐고 엄청 좋아가지고.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헛! 아. 오늘 지쳐옵니다. 아, 지쳐. 아, 더워. 다음 장면. 아, 뜨거워. 으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오? 이게 뭐지? 어마어마한 걸 받아버렸다 엘지에서 나오고 이거 막꽃 키우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팝뿌리의노래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짱! 짱! 최고! 최고! 노래 님이 되게 그런 틱틱대도 또 속은 여리시고 또 생각 많으시고 싫은 소리 못 하시는 그런 거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게요 아자! 아자! 아자! 아자! 근데 이거 어떻게, 어디다 두지? 집에 둘 데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 중고 사실 아이, 무당입니다 명당. 이거 진짜 어떡하지? 다음 선물! 하지만은 뭘까요? 와 하지마. 네, 뭐랄까요? 우와. 힘들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살짝, 힘들지만 좋은 마음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헉? 아, 이거 또 뭐야? 왜 이런, 또 너무 어마어마한데? 뭔데 이 뭔데 아 이것도 뭡니까 진짜로 예응 환갑일 때 조심 오 조심 조심 <목소리> <목소리> 따다단 음. 뭐야 이거 레코드요 <목소리> <엄마>. <목소리> 아, 무서워 이렇게, 돌아가고요. 쭉, 이건 그냥 모형인가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감성 어쩔 거야. 야, 이거 누가 보냈는지 아세요? 이거 짜오님이 보내줬셨어요그 상남자 짜오님이. 아, 이 감상적인 남자, 진짜. 아, 그냥 집 꾸미는 거에 한참 빠져있는 거를 또 아셔가지고, 이런 감상적인 걸 보내주셨어요. 진짜 아, 짜오님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짜오님의 첫인상은 시크, 도도, 완전 말없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알면 알수록 볼수록 내려 볼매에다가 되게 좋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여자친구 없을까?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지현님 짜오님 잘 쓸게요 아! 자, 이렇게 택배를 다기부했습니다 여기 야 나오지 않아도 선물 주신 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마음 아시죠?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가득가득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선물 주신 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또 어떤 영상을 보고 싶은지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는데요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이거 언제 다 치우냐 도와주세요 도와줘